뭐해? 이음 써요 여러분! 만동5 0 0원데 요즘 페에서 돼지고기 없어! 돼지고기 진짜 비싸아 그래? 어, 요 아... 어, 돼지고기? 소고기 다팔 <웃음> <야>, 이것도 돼지고기지? <웃음> 여기가 식당이라는 거잖아. 아, 지 오빠, 여기 별로 아냐? 아냐? 아, 이거 오빠, 아 아니야. 이거 오빠, 이거 오빠, 이거 오 여기 있어. 빠다거다 알았어! 오빠, 기다리! 남자. 다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갈게 <웃음> 어. 와 여기가 저희 우리가 사는 집 근처인데요 하늘도 이쁘고 여기 집, 집집마다 이게 다 나무가 있어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한강..아 한강, 아, 한강 근처에요 <웃음> 야..먹지마 들어가 <웃음> 음, 이렇게 집집마다 오토바이 주차장 같은게 있어요 음, 창고로도 쓰기도 해요 이게 제가 쓰는... 아, 이게 제가 쓴 헬멧, 이게 위에 헬멧... 가자~ 두사하겠어두 아, 쌍이야~ 음. 음. 음. <웃음>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다 어? 어? 어? 어? 어? 다시 다시, 다시. <웃음> <웃음> <진짜 비싸 키입니다. 웃음> 여기가 한 달에 1200만 동입니다. <웃음> 맞아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. 에들왔다 <웃음> 네, <들어왔죠>? 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파예요. 고파. 리가 고파. 고파. 입니다 우리가, 우리가 좀뭐 하면은 음. 클린. 아, 고파. 면클 고파. 맞아, 클린 고파. 고파. 고파. 고 미스 싫어 하지마 이따가 하이비를 미스터 좋와여기다 고양이 스입니다 그게 고양이 집이야 무슨 토일렛이지 티비 <웃음> 음. 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 얼마 전에 이 책으로 된 영화를 보러 왔었는데 그것도 리뷰해 드릴게요 야, 그만 먹어! 아니다. 음. 안에 뭐 있어? 안에 음. 핸드티킹? 마이크로벨 아니, 저기. 뭐? 안에? 응. 어, 달아워아 진짜. 뭐야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냉장입니다. 와, 냉장고네. 사하. 우리가 어제 사과 아니. <웃음> 사과 <사하> 때문에 싸웠어. <웃음> 야. <웃음> 아니야? 안 싸웠어 <웃음> 응? 그 여기 보면은 쌈장이랑 고추장도 있어요 근데 잘 안먹어요 태양 그냥... 네. 여기가 리 마스크 여기가 리드 마스크 어? 여기 소주도 있네? <웃음> 아, 소주. 오늘 먹을래? 아, 치킨 사와볼래? 아, 사와 아, 그럴까? <웃음> 오늘, 오늘, 혼자. 여기가 니다 여기도 진짜 예뻐요. 바로 이제 코너라서. <웃음> 아 여기 빨래 아 여기 아 여기 진짜 예쁘다 근데. 이렇게 보니까. 아, 여기가 우리 방아여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야. <웃음> 여기가 이제 제가 에디팅하는방이에요오빠이 음. 맨날 디이 아이디어, 이 아이디어. 이제이가 쓰는 화장대랑 컴퓨터. 오늘은 아이디어, 이 아이디어, 이 아이디어, 이 아이디어, 이아하디어이아이디 마스트. 오, 돈도 야, 많네 야, 이라 짜리. 그이달 짜리만. 이렇게. 짜리만. 짜리리만 짜리만. 짜리만. 짜리만. 짜리만. 짜리만. 짜리만. 짜리 염따야 이제 나가자 <웃음> 원래 여기가 고양이 못들어와요 <웃음> 여기가 어, 하나, 하나씩 손앞에 있어요 음. 똑같아요 마지막 샤워를 어 샤워도... 네, 어때요? 하나 띄고 어, 키스하는데 여기가 진짜 좋은 구역이에요. 보면은 여기서 한5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로 한강이거든요. 그래서 저녁에 강변으로 산책 같은 것도 할수 있고, 그리고 여기서 그 시장 되게 가깝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가 진짜 많이 늘었어, 그지? 그집 앞에도 있어. 나이가 extra c l u 스나 high s c 지 I'm the s t a I'm t h study. The a e The o I'm the o 아 진짜. Yeah. And, and I'm e watching. u o o u n h Oh, h i h s e the, the time, please, also, uh, uh, so, uh, 아 진짜. Oh, i n next t uh, your house. Is all the so 맞아. 다낭이 100만짜리 도시긴 한데 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튜브를 하는데. 구독자가 5만 명이에요. <웃음> 5만 2천 <6천> 명. <만원. 웃음> 맞아, 5만 2천 명. 그래서 다낭에서 되게 유명한데 페이마스 이트. 아이, 아이, 아이. 가끔 같이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알아보지. 갔어, 아, 이제 우리 터구로 사자. 어? 터구 더 사자. 밥 먹어 해야지. 음. 아, 늘 우리 점심입니다. 오이, 도우, 고기, 머리카락이, 그럼 소개요. 그럼 여러분, 우리 밥 먹어야 돼. 아니, 그럼, 어로, 그럼, 어로, 그럼 여러분, 우리가 밥 먹을 거예요. 다음에또 봐요. 안녕. 감사합니다 음. 오늘 영상 여기가 끝 우리가 좋아? 어? 우리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밥 모세요 <웃음> 아, 밥 드릴게요 음. 오늘 영상 여기가 끝 재미봤으면 어. 좋아 그럼 구독해주세요 I don't know.